사실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좀 저에 대해서 좀 어, 나누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굉장히 열심히, 아주 열심히, 보통 열심히 다닌 게 아니고요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온갖 집회는 다 데리고 갔어요 뭐 성령 집회, 뭐 치유 집회, 뭐 교회 뭐 철야 예배 뭐 할것 없이 예배란 예배는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나요 그래서 형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노는 방법이 따로 있고, 어떤 저 어리니까 어린 아이들이 나눔 노는 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많이 데리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물론 어머니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우리 집에 사역자 목사 한명 나왔으면 좋겠다.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 그걸 저로 찍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일부러 좀 데리고 다니신 것 같은데 그래서 참 그때를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집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느껴지지도 않고 뭐가 와 닿지도 않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런 집회를 다니, 데리고 다니시면 거기에 누가 계시죠?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웃음> 너무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막야 너는 초등학생이 벌써 이런 데를 다니니? 막좀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대에 좀 어,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좀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막더 막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중학교 때 약간 좀 이제 어, 나의 삶이, 저의 삶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좀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스물다섯 살 정도 때까지는 제가 거의 저희 인생이 암흑기라고 해도 과언이 <웃음> 아닐 만큼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뭐 그때는 호기심도 많잖아요 중학교 2학년 고등학생이면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술, 담배도 막 해보고 싶고 이성 친구도 사귀어 보고 싶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가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그런 걸다 못하게 해요 뭐술 먹고 담배 피고 가면 굉장히 막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요 교회랑 저랑은 굉장히 안만맞는 듯한, 듯한 그런 느낌도 받고 아, 빨리 그 교회가, 그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피해서 몰래 도망갈까? 이,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교회랑은 좀 저랑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청년이 되었을 때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집도 사고, 또 예쁜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또 돈을 좋아하면 안 된대요 멀리하래 돈이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야 또못 가겠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마음에 찔리는 거죠 그래서 야, 나는 나랑 교회는 안 맞나 보다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게 뭐였냐면 제 마음속에 제가 스스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어, 너무 편한 거예요 나를 뭔가 나, 너에게 부적절해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돼이 말이 사라지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거의 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일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그때 나의 아직도 기억합니다. 26살 때였는데 이제 막 돈을 많이 모았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그고 제가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돈을 많이 이제 벌고 싶어서 돈을 좀 모았어요. 어느 정도 돈을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 이제 가게를 하나 해봐야겠다. 그래서 가게를 차리려고. 이제, 한 찰나의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그 제안을 하나 하시는 거죠. 아, 더 이상 가면 이 아이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예수, 전도단이라는, 예수 전도단이라는 곳에서 그 하고 있는 그 DTS 훈련이 있어요.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고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하는 곳인데 거기를 계속 추천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소를 어떻게 어떻게 갔어요? 가기도 다 없고요. 다 인테리어도 끝나고 가게 문만 열면 되는데 제안이 계속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냥 가게 됐어요 다 포기하고 그래서 가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선, 이제 헌신을 하는 그런 일이 왔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느꼈는 게 뭐였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막 불꽃 같은 운동자로 우를 쳐다보시고, 뭐 잘못하는 거 있나 없나 보시고, 뭐 잘못하면 막 혼내시고, 막 교통사고 나게 하고, 막막 막 질병 걸리게 하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저만 있나요? <웃음> 저만 있었나요? <웃음>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아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하마님의 그런 이미지를 그린 게 뭐였냐면,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내 삶에서 멀리 떼놓고 싶은.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 뭐 이런 약간 종교적인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들은 좀내 삶에서 멀리 떼놓고 아 그냥 편안하게 좀 그, 그렇게 긴장스럽지 않게 살고 싶어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안 읽었네요. <웃음>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한번 읽고 한번 어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한글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웃음> 좀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 내가 거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 번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을 안,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여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재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직까지 아,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들었다. 가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곳을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말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 아멘.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뭐 설교를 듣든 뭐 말씀으로 듣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먹을 만하면 한 번씩 하고 또 이제 먹을 만하면 한 번씩 하는 그런 메, 메시지인데 사실 오늘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떠한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었는가라고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 스토리를 좀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말한 그 산으로 가라 모리아에 있는 그 산, 모리아산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모리아산에로 가라, 거기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향해서 가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 그리고 자란 곳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브함이 어디 태생이죠? 다들 아시잖아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문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있는 그 수메르 문명 가장 오래된 문명이죠. 지금까지 알려진 문명 중에 그곳 사람입니다. 그곳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사람이죠. 사실 우르는 이, 이 모. 수메르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광역시 정도 되겠죠 뭐 대전광역시나 뭐 인천이나 뭐 이런 큰 도시 중에 하나, 하나인데요 이곳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이 수메르 문명에 있는 그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티그리스강이 두 강이 흘러요 그래서 이 강이 오랜 시간 동안 홍수가 나서 범람하고 또 범람하고 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그 학자들은 이 땅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 다잘 돼요 무엇을 하든 다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죠?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아무래도 땅이 좋고 무엇을 심으면 잘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강이 있어요 그래서 무역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상권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수메르 문명에는 병원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활자도 있었어요. 글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그때 당시에 글자가 있었다는 거. 그 병원과 학교가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도의 문명인 거죠.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에는 활기 활자가 있었어요. 세기 활자가 뭐냐면 그 금속으로 만들어서 찍어서 이렇게 글자를 찍어서 하는 건데 그 찍어서 찰르으로 흙으로 책을 만들고 판을 만들어 거기다 찍어서 이렇게 글자를 새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 학자들이 얘기할 때 놀라운 문명이다 대중목욕탕도 있었다 막 이런 유적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미어보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기에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백길도 열렸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와서 그곳에 자리를 자라고 살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캐나다도 그렇잖아요 여기 많은 이민자들이 살잖아요 여기에 종교들이 얼마나 많죠? 뭐 불교도 있고요 또... 뭐 힌두교도 있고 시크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메르 문명에도 살기가 좋으니까 또 땅이 비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고 많은 종교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수메르 문명의 농경 사회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해또물비 자연재 뭐 이런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신들의 신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해신, 달, 바람신, 비, 우박, 재, 강 이런 신들이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에는 신도 계급이 있습니다 인도 아이들도 계급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개 계급이 있는데 이런 농경에 농경 농경의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경작에 영향을 주는 이 신들은 굉장히 위에 그러니까 1급 신이라고 하죠 굉장히 좀 높은 신이에요 그리고 또 2급 신이 있고 3급 신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직업이 뭔지 아시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그러니까 이 수메르 그 우르에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또 어, 부유했다는 증여 중에 하나겠죠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알 거예요 그죠? 아 정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매일 자고 일어나 면 아버지가 우상 만들고 또 그때는 아버지가 하는 일또 똑같이 자녀가 또 따라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았을 거예요. 이 신은 뭐, 뭐 풍요로운 신, 이 신은 뭐 사랑의 신, 이 신은 뭐, 뭐 비의 신, 강의 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이제 궁금한 건 뭐였냐면 이렇게 우상에 정통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옮기라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요. 해 근데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하란인 곳, 하란이라는 동네를 거쳐서 가요. 근데 이 하란도 수메르 문명 안에 있는 도시예요 똑같은 큰도시예요 문화가 같고, 신들도 비슷하고, 약간 그런 동네인데,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들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좀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 하나님은 가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류신이에요. 이 수메르 신 수메르 문명에서 신들의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래, 가장 가치 없게 여기는 신, 사람들이 무시하는 신이 바로 이 가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대대로 흘러오는 가족에서 믿는 신, 근데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기서 보면 참 하나님의 그 겸손함을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또 달과 해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싶어 하는 그것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그 목적을 위해서 정말로 이름 없이 아주 작은 그런 신으로 명목을 이어 오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는데 거기도 장난 아니에요.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가나안에 있는 신 중에 좀 독특한 신이 있는데 굉장히 또큰 신이에요. 그 지역에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경제의 지표가 뭐였냐면 내 가축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죠. 그래서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나면 나는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뭐이렇 노동력이죠.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렉이라는 이 신은 정말로 가장 사람들이 존경하고 가장 어, 뛰어난 신으로 여겼던 거죠. 근데 이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머리는 황소 머리를 하고 있고요. 몸은 사람을 몸으로 하고 있어요. 사진을 좀 한번 띄워주시면, 예, 저기 있는 게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저걸 가져왔는데 머리는 소의 머리를 하고 있고요, 몸은 사람의 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수목 님이 설교하실 때몇번 얘기하셨는데, 이 몰렉이란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고 또 다산을 기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걸 뭐냐면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가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보면 사진을 보면 이게 두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잖아요. 저기다 아이를 놓는 거예요. 아이를 놓고 그 아래에다가 불을 피워서 그 이제 손을 뜨겁게 달궈지면 아이가 그냥 타겠죠. 그렇게 해서 사실 말하면 뭐 태워 죽인다기보다는 뭐 지져서 죽이는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그런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몰렉기라는 신을 보면서 정말로 악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었 정말로 악하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아이 우리 아이들을 저기다 태워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런 신이 바로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저런 이미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저 밖에 봐봐, 저 밖에 있는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시킬 거야. 그리고 그 자손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그들을 다스릴 거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고민 생각을 해봤는데 긍정적인 이미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백세에 얻은 아이예요. 그리고 살아가 90세 아이를 낳았어요. 아니, 뭐, 사고 싶게 늦둥이를 낳아도 그렇게 기뻐 보이는데,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아이겠죠. 그 아이를 이제 저기다 이제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태어났을 때 기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두려운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제 네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도 아버지를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에, 가난한 지역에 있는 이몰래에 대해서 잘 알았을, 잘 알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산 올라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자기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재물이구나. <웃음> 드디어 올게 왔구나. 만약에 몰랐다면, 몰랐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무슨 액션을 취했겠죠?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거나. 제가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교회 안 갔다고 빚자루로 막. 쫓아오시면 두 손을 붙들고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막 그랬거든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삭의 나이가 저때 당시에 한 17살, 18살 됐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 22절 후반부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30대 중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때요? 이제 0세가 넘었어요. 할아버지예요. 힘이 없어. 장작 지고 갈 힘도 없어요. 불하고 칼만 들고 가는 거야. 그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때 제압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냥 손쉽게 잡혀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운명을 알았을 거예요. 이미 자기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운명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장작을 펼치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아니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다급하게 와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기다려봐 내가 네 믿음을 받다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아는구나 이삭 대신에 내가 준비한 재물이 있어 이게 뭐죠? 나무에 수장이 걸려있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숫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거, 이 양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서 자기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이삭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자기의 자녀들이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의 신은 내가 널번생할 할 거니까 너네걸 나에게 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자, 내가 가장 소중한 걸줄 건데 그걸 주는 매개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이방신들이 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놀랬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떠한 신이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너의 자녀가 아닌 그 창조주의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풍요롭게 할 거야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너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 줄 거야 어떤 신이 그렇게 기를 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달라고 합니다 너의 소중한을 나에게 주고 너의 좋은 것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그것, 그것만큼 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이때 당시에 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법인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줄 거야 너를 위해서 이 모리아산에서 만난 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너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님을 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험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험은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보적, 정보로 아는 거죠 정보로 만약에 의자가 있으면 이 의자를 보고 이 의자는 다리가 네 개이고 또 하얀색과 회색으로 구성돼 있고 또 사람이 앉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등받이가 있어서 등을 잠깐 기댈 수 있고 또 보기에는 좀 딱딱해 보여서 앉으면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잠깐은 앉아있을 수 있지만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도 o 기고 아, i 래앉아 e 좀 힘들 것같아라아 t 는게그게 이제 정보로 아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체험해서 아는 건 뭐냐면 이 의자에 직접 앉아보는 거예요 앉아보고 아, 리리가 bit of a little b i 어, 이게 좀 안정감이 있네. 아 어, 확실히 보기에도 딱딱해 보였는데 앉아도 확실히 딱딱하네 오래 못 앉아 있겠네 뭐 생각보다 좀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직접 앉아보고 체험을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저희 어, 큰아이가 지금 8학년이에요 8학년인데 아주 어렸을 때 두살 정도 됐을 때막 걸어다닐 때 굉장히 좀 제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못 걸어다닐 때 제가 안고 다니면 되는데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오만 대를 다 다니는 거예요. 막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잡으러 다니기도 바쁘고 근데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막 다니면서 이것저것 만져봐요. 바닥도 만져보고 잔디도 만져보고 벽돌도 만져보고 또 지나가다가 작대기가 있으니까. 작대를 가도 때려보기도 하고 사람 찔러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게뭔줄 아십니까? 캥거루 똥. <웃음> 제가 호주에 살았었거든요. 잠깐. 근데 그 가면 캥거루가 되게 많아요. 근데 캥거루 똥이 그 M&M 초콜릿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좀 조그만하게 생겨가지고 막 잔디밭 사이사이 엄청 많아요. 그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잔디밭에 놓으면 걸어가다가 걸쳐서 먹는 거죠. 초콜릿인지 알고. 내데 먹어보니까 맛이 쓰거든요.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뱉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는 거, 아,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보기에는 초콜릿처럼 생겼는데, 이건 먹는 거 아니야. 먹으면 쓰고 기분이 나빠. 이게 먹어보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만져보고, 아,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구나. 사실 이 창세기, 이 창세기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브라함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노아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신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상세기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참신은 하나님이다 다른 그 신도 없다 그 어떤 신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그 어떤 신도 우리에게 참, 참 자유를 줄수 없다 참신은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분이며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 모리아사는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선교사로 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어, 20, 한 10, 한 2, 3년 한것 같은데요 어, 좀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제 마음이 품고 아직까지 기도하는 나라가 티벳인데 그곳에서 좀 사역을 할 때였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의 힘과 노력과 시간과 나의 모든 재정을 들여서 사역을 열심히 했었어요 제가 사역한 곳이 뭐 예수조동단이라고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자비랑 선교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거기서 그곳에 있으면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더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 자 사역자로서 좀더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그 전부터 굉장히 제가 신학을 좀 많이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 못 했었는데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신학을 해서 좀더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들었을 때 되게 한편으론 기뻤지만 한편으론 또 제가 사랑하는 나라를 떠나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좀 갈등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좀 기도를 했습니다.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본인도 동의한다며 동의한대요. 그럼 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딱 골라봤는데 학교가 네 개가 나와요. 하나는 싱가폴 대만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네 군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 아내라고 계속 대화를 나눈 도중에 저는 호주로 참 많이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사해었던 것도 호주고. 호주에서 제가 티베스로 떠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돌아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같이 다시 돌아오시면 정말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연락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제이 떠나서 좀 신학을 하러 가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호주에서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이곳으로 와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 도와주겠다 뭐 비자들도 해주게 해주겠다 그리고 학교도 이곳에 굉장히 많다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도 많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계속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곳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안 주세요 그곳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계속 기도를 하러 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누구의 도움도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정말로 너, 우리들을 다시 그 벼랑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정말로 안, 될, 안 되는 곳으로 가라 이런 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도중에 그곳이 캐나다인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캐나다로 가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어, 집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을 구하려니까 뭐 무슨 뭐 집주인, 전주인 집주인, 뭐 추천서도 달라고 그러고 없다. 그러니까 뭐 집안 준다고 그러고 어, 굉장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찰나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집을 구했어요. 근데 그곳 집이 조그만한 타운하우스였는데.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가 다 죽었어요.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가지고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봤죠. 이 뒤에다가 저희가 좀뭘좀 좀 심어서 먹고 싶어요.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해서 좀 먹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어 마음대로 해. 뭐 어차피 이게 너무 정글져가지고 어차피 이 잔디를 하려면 다시 해야 되니까 뭐 마음대로 해서 해. 그랬더 그러더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일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하고 싶대요. 어, 나 이거 해보는 거 한번 아빠 나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 테레비에서 나오던가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더라. 고 그래서 그래, 그래, 해보자. 그리고 이제 빠을 읽읍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너무 바빠요.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요. 일도 해야 되고요.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방실 했더니 뭐 깻잎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상추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수풀이 져가지고, 아주 그걸 바라보다가 아안 되겠다. 하루 날을 잡아서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네 언제가 날이 괜찮니? 물어봤더니 어, 토요일 날 괜찮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친구들이랑 약속 잡지 마. 아빠랑 이제 이 정원들을 이제 좀 하고 깻잎도 좀 불쌍하잖아. 저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좀 깻잎도 잘 정리해서 우리 삼겹살 구워 먹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풀도 뽑고 고랑도 다시 파고. 근데 왜 이렇게 넓은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많이 먹겠다고 많이 심어놨는지 해도 해도 일이 끝이 없더라고요. 이제 하다가 이 아이들이 제큰 애는 그래도 좀 도움이 돼요. 애가 좀 크니까. 근데 둘째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나도 도와줄래? 그럼 나와서 도와주는 거죠. 막 하는데 이상 이야기가 지나간 곳은 다 깻잎이 쓰러져 있어요. 이러고. 그리고 막 상추가 막 뿌리가 뽑혀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지나가면서 깻잎을 다 밟고. 진짜 발로 상취를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뿌리가 다 드러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 도움이 좀 되지? 내가 해주니까 좀 편하지? 내가 막 열심히 도와줄게?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 안에 예전의제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사역을 할때 정말로 제가 하나님한테 항상 물었던 질문이 있는데 걔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열심히 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도움이 좀 됩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 삶을 들여서 정말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민족이 경험하기 원하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데 좀 도움이 됩니까? 진짜 잘했죠? 약간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를 보면서 그 모습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말씀하신다는 건 육성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그땅 가운데 보낸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니야 물론 네가 그땅에 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확장되고 또 그곳에 많은 리더들, 크리스천 리더들이 일어나길 나는 원해 하지만 나는 그 목적이 널그 땅에, 그 땅에 보낸 목적이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 의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도 여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그 땅에 나의 나라를 세우고 모든 민족이 나를 보고 모든 민족이 정말 나를 알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너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할수 있으세요 저 돌들을 보고 일어나서 소리치라고 말하면 그 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리친다 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굳이 나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땅에서 널 일꾼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나의 자녀로 불렀어 네가 정말로 이 정원을 가꾸고 깻잎을 가꾸고 상추를 가꾸면서 네가 그걸 해서 팔아먹을 거야? 아니잖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하고 아이들이 손수 재배한 걸 가지고 같이 함께 쌀을 먹고 추억을 쌓고 그게 재밌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땅에 저를 보내시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언가를 하지 하려 하지 마라 네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에게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은 유한하잖아요 우리의 힘은 아주 미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때 항상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움이 되시죠? 깻잎 다 꺾어놓고 도움이, 되, 도움이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 신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 이 모리아산에서 그수장 예수 그리스를 도 예표하는 그수장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너의 힘과 노력이 필요 없어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의 삶을 함께 하고 싶어 너와 함께 웃고 너와 함께 마시고 너의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부리고 계시다는 걸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 귀를 막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에 오르려면 힘들거든요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환경 속에서 자녀들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즐거움이든 기쁨이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상처가 되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자는 거예요 너 안에 힘듦이 있니? 나와 함께 하자 기쁨이 있니? 같이 나누자 고통이 있니? 같이 아파하자 라고 초창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계속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싶어해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잠깐 볼까요? 예,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양들은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줄 아세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호구라고 얘기 호구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그냥 내줘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힘이 같이 가지고속고를 내달라고 하면 거듭고 같이 줘 이렇게 얘기해요 나그네들줘 섬겨 과부들 힘이 없잖아 어떻게 먹고 살아? 너네들이 네돈 주머니 털어서 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세상에서 그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호구라고 얘기해요 바보라고 얘기하고요 정말로 현실감각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아빠 무책임한 엄마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안쓸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게 맞다고 얘기해요 거기에 옷은 그두 가지 상 그에서 오는 긴장감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하나님을 따라 따른다. 왠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죽어요. 낭떠러지 떨어져 죽고요. 강에 빠져서 죽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야생동물들이 와서 나를 잡아채가요 나를 죽인다고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이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세상 속에 섞여서 살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려면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어 오늘 아침에 제가 좀한 가지 좀 나누면서 예배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음. 저희 조카가 한명 있어요. 내 조카 제가 군대를 막 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형님 집에 방문을 했어요 조카가 되게 어렸었어요 그때 한세살 정도 됐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다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뭘 해주면 이 아이가 즐거워할까 뭐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거였어요 이 아이가 좀 안이 아팠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수소에 여러 번 받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아이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에 데리고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아이스크림 한 여섯 개를 꺼냈어요. 나세 개, 너세 개. 이거고하려고 <웃음> 꺼냈는데 이 아이에게 손에 쥐어졌죠.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서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줘. 그래서 이제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절대 주지 않아요. 꽉 잡고 아이스크림 녹아도 절대 놓지 않아요. 내가 그래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계산해야 이게 느끼가 되는 거야. 이 계산을 안 하면도 못 가지고 나가, 해도 절대 안 나요. 꽉 붙잡고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해요. 내 손에 있는 좋은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를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그걸 뺏어 가실까봐 너무 꽉 쥐어요 그리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계산하고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이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내 손에 꽉 잡고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부르셔서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줘 그럼 내가 그것을 내가 널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이것도 네 거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너에게 주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부르시는 겁니다 한번 잠잠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무엇을 들고 그 산으로 오르길 원하시는지 잠잠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요. 잘 몰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몰라요.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아시는 분이 한분 있어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할수 없어요 선과 악을 구분한다고요?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고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무엇이 잘못된 거고 잘된 건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하나님께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악한 것입니까?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담과 화와가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과 악을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그 착각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잠잠히 멈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모리아산으로 살, 오르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요청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 그려진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시간 그것을 깨뜨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지식이 내 마음 가운데 내려와서 정말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내삶 가운데 나타나 주십시오 사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이 순종을 통한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했을 때그 크심이 정말로 내 마음가운데 느껴지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과 힘듦과 장애물이 나타나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선하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볼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술을 좀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담배 좀안 피면 어때요? 와서 물어봅니다 성경에도술 먹지 말라고 안써 있잖아요 담배 피지 말라고 안써 있잖아요 근데 왜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그 선언 하나씩 맛봤다면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잠잠하게 좀 피아노를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눈을 감고 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